주식을 하다보면 누구나가 겪었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고민들 그런 시기는 비단 혼자만이 아닌 누구나의 공통분모로 가슴 한구석에 있을 겁니다. 성공감이든실패감이든 누군가의 그래 공감이 느껴지는 건 바로 그래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건보단 희망을 가지시고 당장의 도전보단 미래의 기회를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길 바라며 나름 적어봅니다. 먼저 세력과 작전에 대해 눈하기에 앞서 주식은 투자인가? 라는 작은 명제 하나를 던져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할 때 주식에 투자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과 기업의 미래 가치 등을 거론하며 본인의 투자를 합리화합니다. 그럼 주식은 과연 경제적 논리만을 바탕으로 접근해도 좋은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개개인의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굳이 단정적인 접근을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주식이 경제 논리만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면 적어도 경제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교수들은 주식 투자로 많은 부를 축적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이 경제권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실상은 자본, 즉 돈의 힘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거나 그냥 묻어둔 채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종목을 접하고 경제적 미래가치에 기대어 주식을 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문의 힘즉 돈의 힘을 간과하고 지극히 경제적 관점에서만 주식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의 힘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세력입니다. 주식판을 조금이라도 기웃거려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세력. 주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면 이 세력의 존재를 외면해서도 부인해서도 안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세력이라 함은 자본시장을 마음껏 주무르는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금융계의 큰선을 말합니다. 그럼 주식을 하는데 있어 세력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기업의 생사 여탈을 좌지우지 할수 있는 그들의 자본력과 다방면의 파워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이나 국정 기조를 꾸려감에 있어 그들의 입김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정책의 변환으로 하나의 기업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영향력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바꿔 말하면 그들이 키우고 싶어하는 기업은 또 얼마든지 키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세력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주식을 매집하는 데 쏟아부을 수 있는 이유 또한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을 말할 때 거론하기로 하고 메이저 세력이 매집하는 종목은 향후 큰 주가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손쉬운 주식 투자는 바로 그런 종목을 발굴해서 세력에게 묻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런 종목을 발굴하는 모하우를 익히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본인에게 몇천억이란 돈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미래가치가 있는 중소기업들의 주식을 매집하고자 한다면 하루 이틀 사이에 그 회사 주식을 원하는 만큼 사들일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세력의 작전은 그래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가를 몇배 끌어올려 장긴 주식을 시장에 출래하게 만들고 다시 주가를 하락시켜 밑에서 흡수하는 그 세력. 그렇다고 밑도 끝도 없이 주가를 부양했다 하락시키지는 않습니다. 때론 호재성 뉴스 를 빌미로 또 때론 테마주의 한 축에 편승해서 하죠. 이것이 주가 매집을 위한 작전의 기본 패러다임이고 이것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간다면 그런 종목을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세력이 매집할 목적으로 그렇게 상승했다가 하락한 종목은 주후 국점을 돌파하는 상승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그나마 세력의 매집 종목에 물린 사람들은 2-3년 묻어두면 손실은 안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들로서는 세력의 매집 종목인지 아니면 물량을 쏟아내는 종목인지 가늠하기 힘듭니다. 때문에 장기 투자랍시고 무조건 묻어두기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감자나 상패의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저평가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게 답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닙니다. 저평가 우량주라 함은 저평가의 현실함정과 기회비용을 외면하고 하는 말들이니까요. 여기서 현실함정이라는 것은 저평가의 가치가 지극히 현재에 국한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종업종 대비 고평가된 A종목과 저평가된 B종목이 있다고 할때 해가 갈수록 A종목은 자산가치가 높아지고 영업이익이 향상되는 반면 B종목은 자산과 영업이익이 그대로라면 3년 후쯤에는 고평가받던 A종목이 오히려 저평가 우량주로 반대로 기종목은 고평가된 것으로 탈바꿈 될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세력의 작전은 보통 짧게는 1,2년 길게는 4,5년 이상의 매집기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상장된 지 3년도 안된주식을뭘 보고 투자하느냐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단타와는 상관없는 말입니다. 적어도 메이저 세력의 매집종목을 발굴하기 위해선 단타와는 보는 방식부터 많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턴 기존에 알던 것과 상반된 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큰 흐름의 노하우를 익혀가다 보면 눌림목에 대한 이해도도 더욱 커지기 때문에 단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력의 매집 흔적을 찾기 위해선 차트를 질릴 정도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에는 모든 답이 있으니까요. 다만 관점을 조금 바꿔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트를 볼 때는 종목이 상장된 날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한번해 봅니다. 상장된 지 7년이 지난 종목을 1, 2년 정도의 흐름만 차트에 생성해 보고 보는 것이 아니라 7년 전 상장된 날부터 오늘 현 시점까지의 흐름을 같이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주가의 위치에 따른 거래량을 비교 분석합니다. 주식은 거래량이 터질 자리와 그렇지 않은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는 주가 위치와 거래량 변화를 주시하면서 많은 종목의 차트를 질릴 정도로 파헤치다 보면 자연스레 눈에 들어올 때가 있을 겁니다. 사격장에서 총소는 법을 배웠다고 모두가 명사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을 밀었던 세력매집 종목의 예외적인 경우 역시 위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차트를 보다 보면 자연스레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트를 볼때 상장된 날부터 보는 것입니다. 세력이 매집한 종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가가 골이 깊어질 때를 기다려 바닷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때한 1년 정도 세력과 함께 매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안에 세력이 주가를 부양하면 400에서 500% 정도 수익을 실현하고 나옵니다. 보통 한 종목을 매수할 때 3년 안에 목표 수익 달성이 실현 가능한 종목에 투자합니다. 물론 단타를 생각할 경우엔 3년이란 시간과 400에서 500%의 목표 수익이 작아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대 비교는 어디까지나 현실을 무시한 수치입니다.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단타의 수익도 작아집니다. 100만원으로 1 천만원 만드는 것과 1억으로 10억을 만드는 것은 엄연히 틀리니까요.